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 입니다 오늘 고민 보내주신 분은 내가 출근만 하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가지고 다른 부서 사람 이라든가 팀원들 하고 트러블이 조금씩 막 생기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도 불편하긴 한데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한건 아닐까 스스로 계속 고민도 하면서 보내오신 글들을 보면서 제가 단서를 하나 포착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성격 100%가 나오기 힘든 구조죠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 포지션, 직무 성격에 따라 내 성격도 굉장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분은 뒤치다거리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경영지원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회사 직무 구조를 보면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대출을 내는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부서가 있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회사의 살림을 맞는 그 부서가 있죠. 뭐 회계라든가 어, 총무, 그리고 경영지원을 포함한 인사팀. 이분도 5년 동안 경영지원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총무 일도 하고 인사팀 일도 하고 때로는 회계팀 일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일들이 사람들하고 계속 엮이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이번에는 또 12월, 1월엔 바쁜 시즌이죠. 그연발정산 때문에 직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이거 네가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해야 돼. 이게 명확치 않을 때 나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죠.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아니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예민해하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남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약간 긴장을 하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지션까지 누군가 계속 엮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업무로서도 내가 그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거나 자 방어하려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있구나 10년이 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 어,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둔감해지거나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의 하나하나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거예요 이말 자체가 진짜 이 말,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그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퇴근에서도 계속 생각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근만 하면 예민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퇴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다시 본연의 성격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긴 해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괴리감 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을 땐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다가 퇴근을 하면 그래도 잊고 사니까 내일 또 출근하려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직장에서는 내가 일을 할때 어떤 비전이나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남의 일을 해주고 있다는 어,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심해져요 아, 그리고 업무 분장이 이게 명확치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도 나한테 떠넘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약간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원 부서에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으로 일하는 다른 부서 사람보다 뭔가 뒤쳐져 있다거나 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회사 살림을 잘 꾸리기 때문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내 자존감을 지킨다는 건 회사라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해의 집단인데 아무 쓸모없는 부서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내보내고, 비용 발생시키고 자, 이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저만큼만 하는 거야? 업무적인 게 한쪽으로 편중됐다거나 자, 직무에서 오는 명확한 스트레스라면 내가 관리자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나한테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도 한 번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둔감한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칠해? 조금 예민한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이게 끊임없는 도돌이표예요 내가 일하는 포지션이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한번 찾아보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괴롭히려고 저렇게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건지 생각이 들면 둔감해지거나 오히려 그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찬찬히 한번 되새겨 보는 거이두 가지 극단의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직장생활 내내 내가 완벽한 감정을 유지해야지 자이 마음도 약간 내가 누그러뜨리면 부담도 좀 덜어질 거예요 출근만 하면 예리해지고 퇴근하면 그래도 누그러진다니까 이건 그나마 청신호라고 할수 있겠네요